오늘은 제가 박효진님과 19시간 녹음했던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처음에 녹음실에 입사했을 때, 저희 녹음실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지금까지 수많은 이 가수분들과 녹음을 했을 텐데,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았냐? 라고 물어봤는데,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박효진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 소문대로 엄청나신 분이구나 라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별시, 굿바이 등등 몇번 녹음을 하러 오셔서 그때마다 와 역시 하면서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콘서트 관람하러 온 그런 너무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날 저한테 중요한 녹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을 그리고 어느 때와 똑같이 워낙 박효신님은 엄청난 완벽주의자시기 때문에 노래를 녹음하실 때 자음, 모음을 끊어서 붙여요. 보통 가수분들은 대부분 편집을 다 하시고 하시지만 솔직히 그냥 갖다 써도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16번째 녹음했던 기억과 한 70번째 녹음한 아-를 붙입니다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세요. 근데 그날은 되게 중요한 곡이었어가지고 녹음을 계속 하는데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가지고 계속 녹음을 다시 했어요. 그렇게 한 2, 3팩 테이크 정도가 지나니까 매니저님이 저한테 아메리카노를 한잔 주시더라고요. 그게 아침 9시까지 갔습니다. 그래서 19시간 녹음을 해서 편집까지 모두 다 끝났고 저는 그때 엄청난 걸 느꼈는데 뭐냐면 와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이 아직까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데뷔한 지 20주년이 넘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성공을 못한다? 그건 정말 세상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저 정도로 노력하면 세상이 잘못되지 않으면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멋진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꾸준히 계속 박효신님처럼 열심히 1합시간 녹음하듯이 하면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뿅